1 ex, minus x ex, plus gx. 이렇게 오는데이 어, gx 길이 나타고그 네. 다음에, 이거를 ex를 붙이면,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, 어, 이 e x 맞 마저 왼쪽으로 옮기면, 그 다음에, s x 는이렇게 됩니다. 1부터 1 f 에 FF, FF, 나 f f 때문에 FF, 가 f 기 여기 서 FF, 이 f FF, FF, 서 f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F, fx가 되는 거예요. 얘를 t로, ft로, fx로 만들어준 게서 얘의 범위가 다 그냥 1부터 t가 t 플 1까지 fx 마이너스 fx 0부터 음, 네. F... t 까지 fx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리 이거는 ft에 t 플러1 1부터 10까지 자 아, 이식은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것만 남기려고 해서 이거를 1부터 10까지 하려면 이거를 남기고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올거예요. 그러면 플러스 그러면 저이식을 잠깐 hx라고 하면 hx 플러스 0부터 1까지 f f에 p f에 f이 시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시선은 이게 1부터 5까지 근데 그러면 f s 는 이제 저식이다 더한거가 고 이것도 1번 더하면 나온 번 더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, 2, 3, 2, 3, 2. 그 건데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입니다 가 이제 이 어깨를 다더는건데 2에 마이너스 1을 G 2 더하기 2에 플러스 3이되는거